안녕하세요 표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cpu 가성비 비교표 9월 버전입니다 보통 요거 하고 난 뒤에 뭐합니까? 어, gpu 가성비 비교표 하고 그 다음에 월간 견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번 달은 월간 견적이 어, 생략될 수도 있음을 미리 여러분한테 공지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3차 시리즈 그래픽카드를 집어넣고 월간 견적을 짜려고 하자니 뭐 9월 말쯤 돼야 나올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10월 초에 월간 견적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잘하면 친산이수 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번달 제가 표를 짜면서 느낀게 있는데 현금가 기준으로는 저번달 대비 전체적으로 내렸어요 근데 실제로 현금가는 아시다시피 단품 구매가 안되거나 낚시가격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살수 있더라도 아시다시피 그 세금계산서나 현금여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 보니까 대부분 유저는 샵다나 가격 기준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샵다나 가격은 저번달이랑 비교하면 좀 올랐어요 그래서 앞에 걸 보기보다 이번달은 뒤에 걸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평소에 제가 현금계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너무 갭이 커졌어요 보통 현금가하고 그 샵다나 가격 있잖아요 현금 최저가랑 그냥 샵다나 가격이랑 음 많이 차이 나봤자 뭐 4만5만 차이 났었는데 지금 10만원도 차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뒤뒷글 보면서 아 현실에 이게 좀더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여기까지 하고 각 항목을 보면서 과연 가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번째 하이엔드 cpu 구간부터 봅시다 399x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가장 좋은 멀티스레드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금 기준으로는 거의 변경이 없어요 뭐 4천 ,000, 5천원 까지는 거야 그냥 달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니까요 근데 샵다나 가격을 보면은 점달 대비 2만원 정도 올랐어요 뭐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 2만원 정도가 증가했고요 원래 이 라인업은 가성비를 포기한 라인업이니까 아그래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1 9 0 0 k 는 아까 내가 전체적으로 올랐다그랬는데 얘는 안 올랐어요 어 물론 샵다나 가격은 비슷하긴 한데 거의 안 올랐어요 거의 안 올랐습니다. 오히려 내렸어요. 이유가 있는데, 1900K는 1850K가 나옴으로써 요거 가격 조절해서 조금 더 남겨먹던 분들이 이제 물건을 뱉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재기 같은 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다 러 보니, 확실하게 가격이 현금가는 많이 내렸습니다. 샷 따라가는 것도 소폭 내린 것 같긴 해요. 그러면 1900K 사면 돼요? 아니요. 이거 내린 이유는 결국은, 만 850k때문에 그렇습니다. 만 850k가 현금가 기준으로 봐도 7만원 싸고 카드가 기준으로 보면 9만원 가까이 쌉니다. 샵다나 기준으로 봐도 한 9만원, 10만원 싸요. 그것도 kf랑 비교했을 때 k랑 비교하면 한 12만원 싸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내가 지금 두 개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두개 테스트 해보니까 하나는 만 900k보다 확실히 좀 쳐졌는데 하나는 만 900k랑 성차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추가 오버한게 아니에요. 격차가 크다고 느낄 수 있긴 한데, 수율에 따라서 오,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수동 오백에서 맞춰주면 1 9 0 0 k 랑 차이가 없을 정도로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더라고요 게임의 성능이든, 멀티 성능이든, 싱글 성능이든 미묘하게 차이 난다는거죠, 여러분 체감이 못할 정도로 그래서 어, 돈 아끼고 그냥 1850k 사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넘어가고 10900 한보죠. 10900이 낙동강 오리아 시세가 돼버렸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지금 10850K하고 10900K, 아, 1구9 10, 노멀하고 1 0 9 0 에프하고 뭐 그렇게 비교해도 5만원 차이밖에 안나고 뭐샵다나나 카드가 기준 보면 3만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저거 가격잖아요. 8%, 10%만 더 주면은 오버클럭이 가능한 CPU를 살수 있다는 거예요. 10850K 내장 그래픽도 있는거. 굳이 1 9 0 0 f 를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올코어 부스터도 다섯 떨어지는 이 제품을. 이건 낙동광 오리알 됐어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보고 계셨던 분은 고민하지 말고 1 8 5 0 k 를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3900XT는 음, 예전합니다. 가격이 조금 내리긴 했는데 살만한 값어치가 있지는 않아요. 다만 3900X의 가격이 오르니까 여러분이 착각할 수는 있어요. 어, 3,900X랑 3,900XT랑 가격 차이가 얼마 없는데요. 라는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지금 3,900X가 물건이 없습니다. 국내 물량이 매우 부족해서 샵 안에는 가격 자체가 뜨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3,900XT가 어, 가격이 조금 내리기도 했고, 3,900이 조금 오르기도 했고 해서 근접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물론 뭐 3,900급을 생각한다면은 3,900X가 물건 없을 때 선택의 폭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3,900XT를 살 수는 있는데 말이죠. 음 저라면 그냥 <웃음> 1850K를 사겠네요 이 3900은 가격이 원래대로 복구가 돼야 어, 추천을 할만한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멀티스레드 성능이 3900X가 조금 더 뛰어난건 맞습니다 비교했을때 10%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멀티스레드 성능 10% 싱글성능은 또 뭐죠 1850K가 10% 좋잖아요 어느 쪽이더 유리해요 했을때 대부분 경우에 싱글스레드 성능이 좋은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한 타이밍에 왔습니다 다만 가격이 좀 정상화가 된다면 여전히 1 9 0 0 x 는 어, 좋은 가성비를 가진 멀티스레드 성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멀티스레드 성능을 가진 1700K를 한번 볼게요 1700K랑 KF는 음, 전부달 대비 현금가는 미묘하게 늘었어요 한 15000원 늘었습니다 크게 내린건 아니고요 어, 카드가나 뭐 샷다나 가격도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내리긴 했는데 어, 그래서 사고 싶다 할때 딱히 말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게이밍 CPU라고 생각했을 때 최상위 CPU랑 거의 버금가는 그리고 그거보다는좀 저렴한 가격에살수 있는 제품 하면 요 놈밖에 없거든요 다만 보드에서도 돈을 조금 더 아끼고 쿨러에서도 돈을 좀더 아끼고 CPU 오버가 생각보다 게이밍에 차이가 없다는 걸난잘 알고 있어서 레몬버만 하겠다 하시는 분은 만 700F가 는 것도 괜찮습니다 얘네들 둘이 가격 차이가 조금 좁혀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 6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카드 가을 보든 현금 가을 보든 한 6만 차이 나니까 확실히 가성비는 17F가 좋은 편이죠. 너무 세관격 끼고 볼 필요 없어요. 얘네들 오버클럭을 안 하면 0.1 클럭밖에 올코어 부스터가 차이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벤치를 돌리든 게임을 돌리든 그 체감을 할수 없을 정도 차이기 때문에 17F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가고 망9900 아, 시리즈는 볼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지금 뭐9900 사면 호객님이잖아. 아니, 1,700K가 현금가로 5만원 더 싸게 눈뻔히 뜨고 있는데, 이걸 왜 삼? 카드가로도 5만원 더 싼데. 아, 볼 필요가 없어요. 쭉쭉쭉쭉쭉 넘어가고요. 쭉쭉쭉쭉쭉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9,700을 볼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9,700이 하이엔드 제품 중에서, 어, 게이밍 가성비로는 지금 현재 1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총 가성비를 보기에는 멀티스레드 성능이 가성비가 좀 많이 떨어져서 1위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확실히 게이밍 성능은 좋아요. 그러면 이 니는 이걸 추천해? 사실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3만 3만 원더주면 현금가로 1700F예요. 얘는 멀티 성능 차이 많이 나거든요. 게임 성능은 비슷하더라도 카드가로 치면 한 5만 원더 줘야 되긴 하는데, 아니면 샵다나 가격 보면 6만 원그 정도 더 줘야 되긴 하는데 그 값어치가 저는 하이퍼 스레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티 성능이 30% 가까이 더 뛰니까요. 그래서 9700을 어, 가성비 등수만 순수하게 놓게 보면은 나쁘지 않은 편인데 게이밍 용도로 봤을 때 근데 좀더 미래를 보고 또뭐 3000시리즈 준비하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RTX 3000시리즈 어, 고런 분들은 9700을 노리기보다 역시나 돈을 조금 더 주고 1 7 0 0가는게 나을 것 같아서 색칠은 해두지 않았습니다 어, 3800XT와 3800X를 한번 봅시다 3700X까지 요세 개를 보면은 음, 가격은 어, XT는 역시 너답이구나 어, 넘어가고 3,800X도 어, 그래도 조금 내려오긴 했으나 여전히 3,700X에 비해서 어, 크게 메리트가 없구나 맞죠? 그다 보니 이세 개를 동시에 보면은 아 여전히 3,700X 사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구간 안에 있는 제품들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거는 여전히 3,700X겠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다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에 2080Ti 이하급 그서는 사실 3700X 써도 게이밍 용도에서 1700F나 1700K랑 한 4% 5%밖에 차이 안나거든요 그거는 그게 크게 체감이 안돼요 그래서 뭐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3000 시리즈 중에서 3080, 3090을 대비하고 계시다면 역시나 3700X보다는 1700K 아니면 1850K 쪽으로 가는 걸 조금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게임인 용도일 때 3700X가 가성비가 좋다는 거지 평균 성능으로서는 뭐 1700K를 막 앞지르거나 아니면 1850K를 뭐 뺨때기 때릴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 멀티 성능만 미묘하게 조금 높은 편에 속하고요. 자기 코어 수에 비해서 나머지는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뭐 K 버전하고 비교하면 이기지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되면은 그리고 좀더 높은 그래픽카드 사용할 생각이 있다면 아무래도 어, 밸런스를 맞춰서 조금 더 높은 CPU를 사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2070 슈퍼 여전히 사시는 분들 아니면은 주로 뭐 모바일 게임이나 멀티스레드만 중요하고 그래픽카드 낮게 쓴다고 하시는 분들은 3700X가 메리트는 있습니다 자 하이엔드 구간은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요 녹색 칠해놓은 제품 중에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 그다음 다음에는 퍼포먼스 CPU 한번 봅시다 퍼포먼스 CPU는 음, 전멸이에요 <웃음> 터졌습니다 터졌어 일단 만0 0 KKF 둘 중에 싼거 기준으로 봐도 뭐 현금가도 30만원 정도 하고 카드나 아니면 은 샵다나 갈 기준은 33만원 34만원 정도 하니까 이뭐 가성비 하늘나로 가는 애죠 얘는 특수한 용대만 좋습니다 국내 MMORPG를 오버클럭해서 즐길 때 최대한 그 쟁의 렉을 줄일 때 아니면은 여러분 출식 좀 하시는 분들 있죠 단타 위주로 하시는 분 스컬핑 위주로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저거를 가지고 램이랑 CPU 오버를좀 하고 사용하시면 좀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 빼고는 얘의 존재 값어치가 크게 없어요 가성비가 많이 구리거든요 진짜 돈 조금만 더 주면은 바로 3700X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형계 기준을 보면은 한 5만원만 더 주면 돼요 이거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추천 안하고요 그렇다 또 1600, 1500이 특별히 가성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쭉쭉쭉 다 넘어가고요 3600XT가 특이하게 국내에서만 6만원 가까이 싸졌습니다 어, 그럼 살만한 가격인가요? 25만 7천원현금가고요 카드나 샵다나 기준으로는 28만 30만원 정도 합니다 어... 분명히 좀 나아진 건 맞아요 원래 기존 가격이 많이 비쌌거든요 현금가 기준으로 31만원 32만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6만원이나 되는 거죠 그거는 맞는데 사실상 크게 메리트가 있지 않아요. 이거, 보시면 성능이, 싱글 성능이, 뭐, 한, 2, 3% 높고요. 멀티 성능이, 아, 멀티 성능은 좀, 평안하긴 하는데, 한 5% 정도 높은 상태예요. 근데 기존에 3 7 0 0이 워낙 싼 가격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이걸 뜯다보면은 어, 이거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얘기는 해드릴, 겸, 해드릴게요. 지금 3 7 0 0이 국내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매우 오른 상태입니다. 평균 가격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오른 상태예요. 그다보니까 3600백을 이렇게 올랐는데도 나살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은 3600백을 사기보다 3700백 XT를 사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1 2만원만더 주면 확실히 높은 부스트 컬러을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 3600백이라도 나는 살 생각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3700백 XT를 한번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라인업에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10400이에요. 왜 10400이라고 생각하냐면 은1 10 4 0 0은 지금 평가가 기준으로는 거의 안올랐어요 몇천원 올랐고요 카드가 기준으로는 한 2만원 정도가 오르긴 했어요 샵다나 기준이나 카드가 기준으로 봤을 때한 2만원 올랐어요 2만원 올랐는데 2만원 올랐다 하더라도 여기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안되는 거는 다른 애들이 뭐 특별히 더 잘된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이놈이 확실 히 안되면 딴 애들도 잘 안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6호 12스레드니까요 클럭 차이만 미묘하게 나잖아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1,400 가는 게 베스트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1,400F도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둘 중에서 싼거 쓰시면 될 거거든요? 안타깝네요. 3,600이 원래 가격 유지했으면 선택의 폭이 좀더 넓었을 텐데, 지금 당장에는 이 구간에는 인텔 거 빼고는 살 만한 제품이 마땅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600은 언급도 안 하겠습니다. <웃음> 자. 그다음은 그 다음은 이제 메인스트림이라고 적어놓고 그...떨거지들 좀 모아놨는데 <웃음> 아...떨거지 <떨궈이> 좀 심했나? <웃음> 사실 3500이 참 인기가 없잖아요. 현대시점에서 3300이 나오면서 얘네들 다 팀킬랑 했었거든요 3500X든 3500이든 그뭐 9600이나 9500이 특별히 가성비에서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었고 다 밀렸었는데 2700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워져있어요 샵단나에는 가게 공개가 안되고 여기서 그러면은 보고 올라요 3300X 저번 딸하 똑같이 고르면 되나요? 아니요 3300X 국내 물건이 없습니다 얼마 올랐나요? 5만원 올랐어요 현금계 기준으로도 5만원 올랐고 사실 카드가 기준으로도 7만원? 뭐샵 단어 기준으로도 5, 6만원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3300X는 사면 안된다고 봐요 그럼 저거 언제 들어온대요? 이번 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제가 아직 못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2주텀으로 선적이 되는데 아직까지 예정이 있다는 소리를 못들었다 들으려면 2주가 더 걸린다는 얘기죠 이번 달 벌써 10일인데 2주 더 그러면 다음 달 가까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 살게 없어요 없는데 진짜 예산이 딱요 정도밖에 없어요 저는 10만원 중반밖에 못 써요 많이 써도 10만원 중후반밖에 못 씁니다 하시는 분 그리고 게임밖에 안 한다 그러면 은 9400F 가세요 내가 지금 이거 월간견적을 많이 변경해야 돼요 지금 CPU 보면은 중간 라인업이 지금 물량이 부족해서 박살이 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물량이 빨려갔잖아요 어, 자택근무 한다든지 아니면은 학생들도 요새 집에서 수업 듣고 선생님들도 컴을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니까 어, PC방 같은 경우에도 혹시 저녁 늦게는 문을 안 열고요 그런 것 때문에 물량이 너무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최선의 선택은 불가능하고 차선의 선택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도 좀 안타깝지만 지금 쓸만해 보이는 게 9400F 정도고요. 3500을 정말 어떻게 싸게 살 방법이 있다면 요 정도까지만 생각해 보겠네요. 요 정도까지만. 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둘다막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둘다 권장하는 건 아니고. 게임밖에 안 한다면 9400F 보시고요. 나는 AMD 광팬이다 싶으면 3500X나 3500 보세요. 튼 3300X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게 마음에 걸리는 구간이었습니다. 메인스트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트리, 메인스트림 합쳤는 거. 조금 더 저렴한 제품들 한번 봅시다. 성능이 조금 더 떨어진 애들. 마찬가지로 2000 시리즈는 이제 라이젠 2000 시리즈. 국내 물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샵 단어에서는 가격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제 슬슬 지워도 되는 구간이 온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나올 때쯤에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죠? 1100하고 10, 사실 3100하고 9100정도밖에 볼게 없겠죠? a p u 는 넘어가고요 음... 1100이 10, 가격이 뭐...조금 더 싸지긴 했는데 이게 가성비가 이득하기 좀 애매해요 왜냐면 기본 성능 자체가 너무 떨어져요 1100은 10, 게임의 성능에서 9400한테도 뺨따기오어맞고 있고 멀티스레드 성능은 분명히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하긴 하는데 흠 애매한 애매한 제품이 되어버렸죠 애매합니다 클럭이 너무... 기본 클럭이 좀 낮아서 그래요 그래서 만백0은 10 일단 제끼고요 내장 그래픽 꼭 필요하고 나는 인텔 제품 쓰고 싶다 하시는 거 아닌 이상 이걸로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넘어가고 3100을 한번 볼게요 3100은 또 게임 성능이 좀 떨어져 맞죠? 멀티 성능은 만백보다 좀 나은데 그 가성비도 만백보다 나은데 이게 참 애매해요 둘다뭐한 2% 좀 부족한 느낌이라서 이둘다좀 사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8월 영상에 뭐라 그랬어요 만백이나 3,100 볼바에 3,300 돈 조금 더 주고 넘어가면 된다 이건 뭐 2만원만 더 주면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3,300이 지정신이 아닌 가격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도 못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9100F 보면서 아주 뭐 내가 라이트하게 컴퓨터 사용한다 저사양 게임만 하고 아니면 뭐 간단한 영상보거나 아니면 인간 같은 것들까 이런 정도밖에안 쓴다 그러면은 9100F 가시고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9400F로 가세요 내가 그래도 게임 좀 즐긴다 난 배그 같은 것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요걸로 넘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9세대 시, 지금 추천하는 게뭐 재고 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재고 같은 거안 가져오겠어요 우리 가게 와보신 분들은 알겠죠 휑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 현재 cpu가격들이 비정상적으로 날 뛰고 있고 제품이 없는 게 많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당장에 살려고 하면은 결국은 저 정도 선택의 폭 밖에 없다 생각해요 9100F 9400F요 그리고 뭐 억지로 끼워넣자면은 3100까지요 여튼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만약에 신송전님이 직접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난돈 조금 더 보태겠어요 더 보태고 더 보태고 제가 더 보태충입니다 만0 0까지갈것 같아요 만0 0으로 가면은 지금 시점에서 다소 조금 비싼 감이 있긴 있어도 나중에 후회를 안할 거예요 뭐한 2만원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내가 원래 원하는 성능보다 약간 넉넉하기도 하고 뭐 차후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지하고 봤을 때아이 밑에 거 사서 위에 걸못 샀다는 느낌 같은거나 아니면은 밑에 거 괜히 어, 추천 제품도 아닌데 억지로 샀다 이런 느낌이 안들 거란 말이야 심리적으로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보태서 보태 보태서 만 사백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하, 진짜 고르기 어려운 시기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월간 견적을 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 그럼 이제 마지막 엔트리 구간 한번 봅시다. 엔트리 구간은 아볼거 하나도 없다 3200g 사시면 돼요 <웃음> 2200g가 3200g 보다 대략적 10% 성능이 떨어지는 편인데 보시다시피 에, 물건이 품절이 나서 만원 정도 더 비싼 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3200g 하나로 음... 걸으시면 될것 같아요 골든아에슬로는재킷시고요 이거 이코어 4스레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써보시면 내가 왜재킷라 그런지 알 거예요 솔직히 유튜브 창 여러 개 띄우거나 엑셀만 띄워놔도 좀 버벅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드코급 쓰시는 게 여러분이 좀더 편안한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 이런 제품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음,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9월 CPU 가성비 비교표 한번 쭉 읊어드렸고요. 요거 정리해서 설명 한번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엔드 CPU. 인텔의 F와 노멀은 대략적으로 만원에서 많이 차이 날 때는 4만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내장 그래픽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F버전으로 사시면 됩니다 F는 아시다시피 내장 그래픽 활성화 비활성화 유무밖에 없어요 쓰냐 못쓰냐 차이밖에 AMD의 XT 제품군은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는 편입니다 다만 3600XT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가격이 내려서 6만원 가까이 여러분이 3600을 굳이 산다고 했을 때 지금 이 가격이 오른 시점에 굳이 살려고 할때 대처품으로 사용해도 괜찮고요. 어, 뭐, 램 오버하고 좀 튜닝해서 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1,400 대신 한 번쯤 쳐다봐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게이밍 렌더링, 뭐, 인코딩 전부다. 그러니까 멀티 성능이나 게이밍 성능이나 합친 가성비 1위는 하이엔드 구간에서는 여전히 3700X가 차지를 했고요. 순수 게이밍 쪽 가성비 1위는 9700F가 차지를 했으나 사실상 돈을 얼마 안 주면은 1700프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3만 원더 주면 넘어갈 수 있어요. 뭐그 샷다나 가격 기준으로 해도 한 4, 5만 원더좀 넘어갑니다. 차후에 뭐 3천 시리즈를 노리거나 아니면은 9700 사고 아, 구형을 샀네라는 후회를 할 바에는 돈을 좀 조금 더 주고 17F가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가성비와 무관한 멀티 작업용 최상위 제품은 여전히 3950X가 차지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게이밍과, 어, 가성비하고는 무관해요. 가성비 포기하고, 게이밍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CPU는 1900K입니다. 하지만, 1900K를 추천하기보다, 어, 상당히 괜찮은 가격에 출시된 1850K를 여러분이 사시는 게 조금 더 그나마 가성비를 잡고 비슷한 성능을 내주는 선택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퍼포먼스 쪽은 게임 인코넬 랜드에 모든 합친 가성비 1위는 가격이, 음, 유지된 하락하는 아니다 하락하는 이건 저번 거였어요. 만 400이 차지했습니다. 어, 다른 CPU는 솔직히 가격이 좀 크게 오른 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1 4 0 0 같은 경우에는 현금가는 거의 차이가 안나고요 어, 카드가나 샵도나 가격은 2만원 정도밖에 안올랐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막 5만원 6만원씩 올랐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성비가 좋을 수 밖에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 그1 4 0 0도 지금 점점 물량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살 거면 빨리 사고 아니면 조금 좋버벌 탓이라 물건이 넉넉해질 때까지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뭐 그렇게 여러분한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300XT는 아까 전에 어 어떻다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 세 번째 메인스트림 3,300X 물량이 없어 가성비가 폭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국내에 다시 들어올지 기약이 없는 상태고 그 물량이 넉넉, 넉넉할까라고 얘기도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라인업에 살만한 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순수하게 게임만 즐기신다면 9400F 정도가 가장 게이밍 환경에서 이 메인스트림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에요 물론 내보고 뭐 살래? 물어보면 돈 조금 더 보태고 1400F를 살것 같긴 합니다 자그리 마지막 아 마지막이구나 네번째 엔트리 메인스트림 20만원 이하 미만급 제품들을 멀티 및 고사형 게이밍은 3 0 0 0이 소폭 사실상 코어를 많이 안쓰는 저사양 게임 용도로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9100F가 게임 성능이 잘 나옵니다 모든 제품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건 9100F는 맞습니다만 이 9100F는 1660 정도까지만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상급에서는 CPU와 GPU 간의 변목 형상으로 재성능을 내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 생각은 여러분이 여유가 있다면 어지간해서는 이 라인업은 넘어가고 돈을 조금 보태서라도 만사백정도 올라가시는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나는 라이트하게 게임을 즐긴다 진짜 가벼운 게임들 롤 아니면은 뭐 카스 음 카트 뭐 이런거밖에 안한다 고르신 시... 분들은 음 9100F를 가성비 좋게 사서 쓰셔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밑에 스타롤 던파 피파 이렇게 다양하게 적어놓긴 했네 네. 그럼 마지막 로우엔드 엔트리 구간에서는 3200지만 쳐다보시면 된다 자 이제 정리도 끝났고요 요번달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는데 월간 견적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사실 이게 다 여러분한테 조금 이득이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어설프게 내가 상황을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짜서 드린 것보다 제품 출시되고는 데 제대로 된 데이터 성능이나 아니면 가성비를 가지고 여러번 추천하는 게 좋기 때문에 생략할 수도 있다고 한번더 언급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시나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